39번 탑승으로 어? 조금 네. 7시 40분까지 늦지 않게 오셔서 탑승해주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이. 먼저 비행기 타로 갑니다 뷰르는 이제 일본으로 안녕하세요 안고하하 10시 도착 생각보다 10분 도0시 10분 내리는 거요 맞아, 나파슬사야되 아닐까요? 일단 충전을 할까요? 응 우리가 12시 50분. 50분에 예약을 했고 아직 1시간이 남아서 걸어갈 겁니다 우리가 갈래샤 가정집이면 어떡해 일본 메일로 예약했는데 그거 확인 메일 안 했다고 빠피 먹었어요. 확인 메일을 받았어야지 예약이 된 걸. 일요일이고 주말이어서 내일샵 예약이 다 가득 찼나 봐 일요일 내일샵 세 군데 정도 돌아다녔는데 뒤에 다 예약이 차서 안 된대요. 좀 할수 있는 게 마지막 시간 7시에서 7시로 예약하고, 일단은 시부야로 넘어가서 우리 원래 계획했던 일좀 하고 넘어와도 되겠죠? 네, <웃음> 여기 개가 있고, 이택해서돈 나오면 짠! 장 면허를 통가 나옵니다. 저맙습니다하셨습니다고맙습다안 <웃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아, 이게.. 이게 세 배야. 나음에 나... 보통 있는데도 맛이 나지 않나 그데그 느끼한 맛 나는데? <놀람> 그래서 다섯 배 하나 봐. 코지 소우사마데시타 꼬 소우사마데시타 사마데시타 데시타 꼬치 소우사마데시타 지우 소우사마데시타 밥도 먹고 나와서 디즈니스토어 간다요 쇼핑하고 올게요 여기 이런 거 진짜 많은데 차가면 사치울것 같아요 그래서 쓰기만 하는 걸로 이걸로 되찾을래 응여기있이지 뭔가 이거 같아 좋은거 장어 짧아 핀이 진짜 아크릴 안하죠? 아아 음, 아크릴 하연습 못하잖아.. 아크릴 하는 사람 아크릴 만하죠 음. 그만큼 강도랑.. 음. 그래, 그 온도 영향 많이 받아요? 부드러워. 따뜻해야 빨리 굳어요? 래서 겨울에 수탉 바라고 빨리 맞요 예뻐 <웃음> 내가 살짝만 보여줄게 내가 사는 것들이에 아, 진짜 이거 컬렉션 하고 싶은데요 컬렉션 하기에는 그러면 저 통에서 까면 안 된대요 통도 정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음. 12시에 먹는 라멘 이건 좀 맛있어 보인다 이것도 먹을까? 이거 유명한 개난 샌드위치 먹어봤대요? 먹어봤는데. 어때요? <웃음> 어,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이 무드. 음. 생각하는 그 맛. いただきます! 계란샌드위치. 이렇게 하면 말이 돼? 씹는 순간, 이번에 닭똥꿍꿍. 닭똥꿍 냄새? 1분 오늘 왔는데, 오늘 마지막 밤이네. <웃음> 어제 왔지. 시간은 이제 한시 인데요? 그럼 오늘 가는데요? 오늘 가는 날이죠. 이거봐요따르락 그냥 풍경이 너무 예뻐. 내얼굴 <웃음> 나오잖아요. 그치. 하.. <웃음> 얼른 자자 박람회로.